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전도 인테리어 섹션에서 건조기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보시면 요 세탁기 위에 건조기를 올렸어요 색상이 화이트잖아요 화이트인 이유는 가전에서 화이트는 가격이 싸요 아무래도 블랙이나 실버가 좀더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실버나 블랙이 조금 더 가격이 있고요 제가 산 화이트는 가격이 조금 낮아요 그리고 제가 요거살때 당시에 l g 가 조금 더 비쌌어요. 그래서 삼성으로 사서 아래도 삼성, 위도 삼성이에요. 건조기를 설치할 때 조건이 조금 있어요. 여기에서 5cm, 여기에서 5cm 좌우 5cm가 떨어져야 되고 뒤에 후면도 5cm 정도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 공간이 되지 않으면 건조기 설치는 어렵다고 해요. 아무래도 얘가 발열도 있고 뜨겁잖아요. 양쪽에 돌아갈 때 그러다 보니까 양력 비는 5cm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세탁기에 올려놨잖아요. 이 상단키트를 설치를 한 건데, 상단키트 설치하는 조건이 있어요. 얘는 지금 건조기가 9kg인데, 그러려면 드럼 세탁기 아래에 있는 드럼 세탁기가 9kg 이상이어야 돼요. 만약에 얘가 14kg다, 그러면 드럼 세탁기가 한 16kg 이상은 되어야 될것 같고, 새로 이번에 16kg가 또 나왔더라고요. 부러워요. 16kg 정도가 올리려면 세탁기가 그거보다 더 무거운 그런 뭐 20kg? 23kg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드럼세탁기가 베란다에 나와 있는데 얘를 어쩔 수 없이 실내로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실내도 넣어야 할때 조건이 있어요. 9kg는 그냥 실내 설치가 가능해요. 근데 14kg 이상이 되면 이 실내 키트를 따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자, 요 건조기를 보시면, 음, 기능이 상당히 많아요. 보시면, 어우, 높아서 안 보이시죠? 제가 앞으로 땡길게요. 자, 요렇게 전원을 키면, 기본적으로 요표준 건조에 딱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시간은 1시간 40분으로 딱 뜨는데, 요거는 빨래 양이 많으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적으면 줄어들어요. 자 보통 많이 쓰는 게 표준건조, 이불, 아니면 타올 가장 많이 쓰고요. 뭐 소량이나 쾌속건조 같은 경우는 정말 적을 때 그리고 요 건조대건조는 신발, 신발을 신발 건조시킬 수 있어요. 건조기 보시면 먼지가 어디로 빠져요 궁금해하실 텐데 <웃음> 먼지는 바로 요 먼지통에 빠져요. 이거를 제가 한두번 정도 돌리고 먼지를 일부러 안 뺐어요. 원래 한번 했을 때 빼야 돼요. 헉, 먼지 양이 이만큼이에요. 세탁기에서 나온 먼지 양이 이만큼인데, 요거를 열면, 요거 같은 경우는 삼성은 망이 두 망, 두 개로 되어 있어요. 이중망인데,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느 정도의 먼지가 나오냐면, 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짜잔. 요렇게 해요. 요거는 근데 약간 좀 고체처럼 뭉쳐요 먼지들이 그래서 마르면 요렇게 이 보세요 요 애기들 바지 속에 있던 요런 찌꺼기들까지 다 걸러져요 가끔은 막 스티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냥 세탁기 빨래만 해서는 절대로 먼지가 이렇게까지 안 빠져요 세심하게 요렇게 뭉쳐요. 지들끼리 먼지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열면 밖에도 이렇게 한번더 있어요. 그죠? 여기도 한번 그냥 한번 이렇게 문질러줘요. 그러면 먼지들이 엄청 나와요. 지금까지 건조기 설치 조건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엔 건조기 사용 후 장단점 총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2편에서 만나요.